어.. 예수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웃음> 어, 그게 예수님이세요? ]처럼 이렇게 이정도 길이로 자르고 싶다는 거지? 네. 마음에 들어? 네. 딱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내마리 정도로 잘라가지고 한번 오늘 깔끔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건 수염이야 머리야? 수염입니다. <웃음> 아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라 보겠습니다. 자 수염은 자르긴 할 건데 밀진 않을 거니까 이 라인하고 해서 얼추 색깔이 변화가 없이 그라데이션이 정확하게 될수 있게 자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밑에 라인부터 살짝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몇밀히 껴서 미는 것도 좋겠지만 약간 그래도 손님은 오랫동안 길러오신 머리기 때문에 좀 정성껏 천천히 잘라주는 걸로 오늘 택합니다. 이렇게 80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80도 이렇게 들어서 한번 치고 위에 한번 쳐주고 밑에 한번 쳐주고 이런 식으로 80도로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이렇게 쳐주시면 일단 이분이 원하는 대로 옆머리까지 같이 길를 수 있는 정도의 머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귀 라인은 꼭 따주세요 이 밑에 라인이 막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 물어보지 않고 치셔도 될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물어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100이면 한 95명이 다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을 좀 정리해 주시고 네, 이렇게 살짝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이런식으로 깔끔하게 되는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대신 일자로 너무 이걸 이렇게 다 올려주지 시 마세요. 중요한 건이 윗라인을 길릴 건데 이거를 길르는 동안에 머리가 뻗쳐서 나오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를 나중에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서 머리 자체가 어, 스타일이 안 먹을 수 있으니까 약간 이 부분은 밀어준다는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기른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 얘기를 잘 듣고서 이 부분은 좀 살려서 밑에 라인만 살짝 네이프 부분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뒷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뒷머리를 지금 현재로서안 길릴 건데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는 뒷머리가 이 부분이 뒤져분하게 나오는 걸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9mm 정도 지금 이 길이를 얼추 맞춰봤을 땐 9mm 정도 맞을 것 같아요 9mm 정도로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 머리 자체가 이렇게 라인을 잡죠 그 다음에 요 부분도 너무 바싹 치지 말고 윗부분 여기 라인도 약간 이렇게 살짝만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은 상태를 딱 봤을 때 머리 위에 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에 숱이 없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잘라 주셔야 되거든요 머리 자체가 밑에 부분이 너무 바싹 치게 되면 이 윗부분이 나중에 잘랐을 때좀 약간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헐거워지는 느낌이 될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이쁘니까 같이 여기 안착될 수 있게 이 윗부분은 길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바싹 안치고. 그래서 9mm로 치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깔끔하죠? 초보 미용사 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잘라주시면 네, 금방 올라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옆머리 자 똑같이 옆머리를 위에 머리를 다 이렇게 들어주세요 깔끔하게 미리 잘라놓은 부분들도 없잖아 있으니까 너무 편하게 밑에 머리랑 같이 맞춰서 자르시려면 이렇게 70도, 80도로 이렇게 살짝 들어서 한 이렇게 살짝 잘라 주시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윗부분은 절대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많이 자르게 되면 밑에 부분이 이게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너무 이렇게 헐겁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안착이 될수 있게 윗부분은 약간 블럭을 살짝만 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라인은 이 수염하고 같이 라인을 맞춰 주실 거고 이런 식으로 수염 많이 길르신 분들도 많으니까 뭐 이거 참고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80도로 계속 잘라 주시고 그리고 전방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라인은 꼭 이렇게 좀 잘라 주셔야 돼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귀 닿는 부분을 좀 싫어하세요 이거 좀 답답하다 그러고 여기서 간질간질하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심도 싫어하실걸요 그치? 예. <웃음>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적당하게 잘린 상태에서 이 라인을 한번 또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가 네, 이렇게 보시고 자 뒷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잘랐던 윗머리 라인을 살 위를 에 살짝 들어주시고 밑에 부분을 정리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똑같아요 9mm로 똑같이 9mm로 잘라드릴 거예요. 그러면 9mm도 잡고 이렇게 살살 밀어주세요. 근데 이 속에까지 다 미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상고형으로 밀어주세요. 투블럭이긴 한데 상고형으로 살짝 밀어주시면 약간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약간 반 투블럭으로 좀 치실 거예요.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세게 자르는 게 아니라 약하게. 그래서 이렇게 윗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살짝 80도. 오늘은 좀 80도가 맞네요. 위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고 위에 아래 위 아래 노랜데. 그래서 여기 귀 라인도 정확하게 기존에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만 면도를 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시고 이렇게 약간 잔털 다 정리해주시고 이 부분도 약간 9 m m 해서 살짝 올려주시고. 지금 현재 윗부분의이 라인은 너무 바싹 위로 올려 주시는게 아니고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라인만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깔끔해지겠죠 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이제 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밑에 부분이나 이런 것도 또 깔끔한 걸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니까 그지 예. 이렇게 해서 예. 라인을 약간 정리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맨 밑에 부분은 한 6mm 정도로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살살 정리해 주시면 일단 라인 정리가 얼추 마음에, 들, 마음에 들어요? 안보이잖아 예. 예. 뭐 마음에 들어 알아서 잘해 주니까요아 역시 일단 뻥치지 말아주세요 <웃음> 어쨌든 늘 자르던 거라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위에 부분을 좀 잘라드릴까 해요 이 부분도 머리를 이제 길러신다고 어느 정도 이렇게 길러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좀 이제 많이 자를 거잖아 나랑 똑같이 자른다음에 예. 오늘 저랑 똑같이 자른다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이 라인은 이렇게 귀 라인 있죠 이 라인 귀에 잡고서요 그냥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르면 일단 귀라인에 약간 투블럭 라인이 됐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잡아서 이거는 약간 이 선에서 대각선으로 왜그냐면 이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될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바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밑으로 45도로 이렇게 좀 내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일단은 층은 안낼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밑에 라인만 그 우리 초보명사분들이 이렇게 잡고 자르는거 있죠? 그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잡고 잘라주세요 대신 이 부분은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귀 라인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고 우리 초보 명사분들은 가위로 할때 이렇게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살짝 잘라주시면 이 부분을 귀에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귀 라인하고 맞죠. 그리고 그 라인 중에 뒷머리 양을 다 잡고요. 뒷머리 양을 잡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잡고, 그냥, 최대한, 조금 모르겠으면, 밑으로 내려서, 길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조금 내려주세요. 그래서, 조금 길다 싶으면, 조금만 더, 위로, 살짝, 한 번만 더 잘라주시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자를 수 이제, 잘라봤으니까, 만약에,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초보명사분들은, 한 번에 못 가니까, 이거를, 조금 길게 잘랐다가, 다시,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서요. 이거 길잖아요. 그러면 네잎 부분에 상고형 머리 정도 될수 있는 길이 한 요만큼 한 4cm 정도에 맞춰서 딱 잡고서 이렇게 톡톡 잘라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톡톡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우리가 보통 이제 여기서 이대로 놔두면 그냥 이렇게 자르면 집에서 자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층을 약간 주는 거예요. 빗과 가위를 이용해서 위에 층을 살짝, 끝을 층을 살짝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에서 위에 잘라주시고 아래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자르게 되면 그 머리층이 살살 할 거예요. 그리고 반곱슬이 있어요. 잘못 자르게 되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살짝 길게 잘라주시는 게 나중에 수습하기에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잡고서 끝에 부분을 살살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수술 끝을 살살살 쳐주세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자 잡았어요 그러면 쭉쭉쭉쭉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잡고서 이 부분도 딱 잡고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런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층이 나는거예요 깔끔하게 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이런식으로 그렇게 쳐주시고 한번 툭툭 털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라인을 한번 이렇게 숟가락로 살살 쳐주세요 원래 숟가락잘 안되는데 요즘에 또이 수술 많이 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씩 그런 것도 쳐야 될땐 쳐야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깐 내가 한번 보여드리는 질감 처리 끝을 이런 식으로 살살 쳐주시면 이 라인도 잘 맞춰서 보고 약간 투블럭 라인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대신 이게 위로 올라가면 바보 같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너무 밑으로 쳐져 버리면 어좀 약간 쳐져 보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저는 제가 봤을 때이귀밑이 귀선에서 우리 나온 머리 모양에서 약간 상고형이 제일 눈에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맞을 것 같아서 한요 정도 라인에다가 제가 잡았습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투블럭 라인이 되죠. 옆머리는 약간 이렇게 속 부분을 살짝 질감 처리를 해서 아무래도 머리 숱이 없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수술도 너무 안 쳐도 어떻게 보면은 어, 윗부분이 더 없어보이니까 약간 옆에 라인을 숱을 살짝 정리해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앞머리 자를게요 어, 길이 선정은 어차피 우리가 사진을 보고 저를 일단 제 머리랑 비슷하게 자르라고 하니까 저는 눈썹을 일단 넘겼어요 그리고 눈도 살짝 적어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쓰셔가지고 약간 옆머리 라인하고 같이 이 가이드 라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빼서 그대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래요. 자, 이렇게 이렇게 <웃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일단 조금씩 조금씩 맞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머리가 생각보다 좀 쉬워 어렵지 않아. 그다음에 윗 부분은요. 윗 부분은 앞머리 가이드라인하고 이 앞머리쪽 가이드라인하고 위에 머리랑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맞아야 돼요 90도로 들은 다음에 그 윗부분에 이런 잔머리들은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리가 흐트러짐도 없고 삐쭉삐쭉 나오는 것도 없고 자 어때? 어, 괜찮아요 비슷하지? 네 <웃음> 이런식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부위가 만약에 아까처럼 머리가 이렇게 길었던 머리가 있었으면 이 부분이 이렇게 떠서 이러고 살았을 거야. 예. 어렵지. 그래서 예. 내가 이 부분을 꼭 자르자고 추천을 한 거고. 어? 그래서 좀 잘라놨더니 좀 가볍잖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속에 거를 길를 건데 너무 잘라놓으면 그러니까 예. 한이 정도 선에서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이렇게 좀 만져주고. 어우 훨씬 더가벼운데 입술이 있기 때문에 머리 감게 되면 어느 정도 얼추 올라가요 머리가 살짝 아마 떠서 더 짧아 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길이에서 약간 길다 싶을 때까지만 잘라 주시고 더 자르면 안 돼요 그럼 선생님은 싫어하죠? 자 어떠세요? 어 마음에 들어요 네, 질감 처리를 살짝 해 주시고 이 질감 처리는 위에 머리는 절대 건들지 마시고 들어서 이 속부분만 살짝 질감 처리 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들어서 밑 윗부분에 이런 부분들 뭉쳐있는 부분을 한 번씩만 톡톡 쳐주셔도 돼요. 윗부분은 잡아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쳐주시면 일단 머리 스타일이 어쨌든 얼추 맘, 맘에 들게끔 나왔죠. 피니칭. 예. 음, 요 정도 선이면은 아마 지금 길어온 거는 맞을 거야. 응? 그리고 뭐, 수염도 어떻게 잘라달라고? 예. 일단 수염은 됐고요 일단은 <웃음> 먼저 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머리를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지금 뒤에서 봐도 약간 투블럭 라인 뒷머리랑 약간 넘겼을 때 머리하고 같이 이어서 지금은 어쨌든 옆머리랑 전체적으로 길른데요 나중에. 제가 봤을 때 이거 이제 기르려고 일단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미용사 입장에서 오늘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내는 게 원래 목적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제 머리처럼 저랑 똑같이 잘라 놨습니다. 저도 투블럭입니다. 제가 혼자 자른 투블럭. 어, 볼품은 없지만 아주 깔끔하게 오늘 이쁘게 마무리해 드네요 아주 이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웃음> 감사합니다. <이건> 머리야, 수협이야. <웃음> 어? 머리야, 수협이야, 이거 머리야, 수염이야. 머리야, 수염이야, 이거. 이 머리 자르는 기분이야. 난 <웃음> 살면서 이거 표현면도 처음 해봐. <웃음> 이게구는 <정리한> <웃음> 그 어, 네. <웃음> 네. 그냥 좋는이이렇게이어야 돼서 거야. 이거이이시이그는는이는는이아 아랍 사람 같아. <웃음> 멋있는데? 수염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났지? 화이팅! 블랙형. <웃음>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알림설정, 꾸욱! <꾹! 웃음>